안녕하세요 담원 게이밍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고스트 장용준이라고 합니다 어 솔직히 오늘 이렇게까지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뱀픽 과정이나 좀 인게임 내에서 되게 잘 풀려서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오늘다 어, 팀마다 다른 거 같은데 일단 저희 팀원들이 워낙 잘해줘 가지고 그냥 되게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할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아직은 못 해봤는데 좀. 저도 좀 약간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이제 하다 보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 생각하고 있어요 아, 한번 하긴 했었는데 저번에 MSC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아펠리오스가 좀 아쉬워가지고 다시 아펠리오스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잘 하고 싶어요 어 이거는 이제 뱀픽 과정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네그 그, 그 뱀픽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이지리얼 할래 이지리얼이 뭔가 요새 제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저, 번 때부터. 그래서, 음, 자신 있는 카드 같아요. 아, 근 허수가 원래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서, 실제로 던지진 않을 테니까. <웃음> 근데, 우리 저 분위기가 좋아서, 그냥, 같이 재밌는 거 같아요. 권이 형이 라면을 끓여달라 그랬는데, 이제, 허수가 자기 것만 끓여서, 먹어, 먹은 후로부터 이제,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. 근데, 정말, 정신이 분열 증세가 올 정도로 많이 말해가지고 허수가 얼마 전에 한번 끓여줬어요 저랑 준비한 카드가 되게 여러 개라서 좀 뱀픽 할 때도 유리한 것 같고 저희 또 상체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폭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어 되게 재밌고 좀 독특한 캐릭터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매크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허수에 라면 끓여줘도 하듯이 뭐 하나 꽂히면은 이제 그 말밖에 아니에요. 아직은 이제 완벽하다고는 생각 못하고 있고 좀 코치님 감독님의 도움으로 좀 발전하는 중이고 저희 팀이 우승팀이 되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연락도 한 적도 있고 뭐 얘기도 많이 했고 만나서 만나서 밥 먹은 적도 있어요. 아 저는 이제 따로 만나니까 약간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옷을 원래 유니폼입 있다가 경장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좀 색다른 기분같은게 들긴 하더라고요 힘내고 앞으로 경기들 화이팅 화이팅 어 일단 T1 자체가 일단 되게 잘하는 팀이고 그중에 이제 테디형도 엄청 든든하게 잘하는 형인데 저도 그에 밀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팬분들께서 저희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젠지전을 좀 되게 아쉬운 모습으로 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안 나오도록 좀더 보완하고 계속 이렇게 공격적이고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